<웃음> <웃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청환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죠. 이제 저희가 우선은 통조림 제 2탄 한번 찍어보려고 왔는데요. 그 전에 잠깐 좀 그냥 토크나 예. 네, 인물 소개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웃음> 네, 민하오구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좀 예.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제 아이 이제 돌잔치를 했고요. 음.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애기잘 키우고 있었고요. 예. 뭐라 그면서 뉴페이스. 아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여기 옆에 있는 서한의 어, 오랜 친구로 지내고 있는 김범피라고 합니다. 어. 그리어로 이름 뭐지? 반치 아마도? 반치 그럴 것 같은데 어...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통조림 이제 대만 통조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음... 그 원래 그 누가 크래커 같은 대만 과자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근데 이런 밥반찬으로 먹는 통조림도 처음 먹어봐가지고 어, 음, 맛있죠.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잘 먹겠습니다 다시 이제 바로 오픈해 볼게요 이거 첫 번째 거는 첫 번째가 제일 강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이거 좀 당연하세요. 우리가 1 탄에서는 밥 반찬이었죠 밥 반찬. 어밥 반찬. 반찬. 근데 이 탄은 보면 이게 다 생선이에요 생선. 생선. 어 저희가 이번엔 생선. 저희가 음. 첫 번째 탄에서 궁금한 걸한번 물어봤었죠. <웃음> 음. 우리나라는 통조림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 대만 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그게 앞으로. 이게 어, 이게, 이게 앞... 맞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진열을 <웃음> 할 때. 진열을 하려면 이렇게 진열 하겠죠? 네. 우리나라건 이렇게 진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먼지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아 딸, 아 오픈할 때, 때, 때아 먼지가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대만 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 우리는 그러면 먼지 먹자. 대만 대만 스마트해. 근데 워낙 뭐 어.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웃음> 어, 이미, 이미, 어, 이미 많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 이런 게 이제 음. 섬세한 거죠, 대만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 해결됐습니다. 해결!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먹어봐야죠.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어 토마토에 절인 고등어라고 합니다. 음? 아, 아 이거 스파게티로 토마토 스파게티로 만들어도 아 맛있대요. 아, 일단 이제 보니까, 면 삶아가지고 이게 그냥 며칸, 며칸 고등어 진짜 로기한 들어. 포항 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참치처럼 좀, 조금씩 먹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제, <제시간에. 웃음> 조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웃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우리나라 국수 참치랑 맛이 똑같은데 맛이 똑같은데, 음, 아니, 똑같은데. 맵진 않고 하나도 맵지 않고. 토마토 소스. 맛이 똑같은데 이건 확실히 그 생선 그 음. 뭐라 그래 살아 있는. 아 이거 괜찮네. 괜찮아. 음. 대만 게 확실히 좀 동조림이 맛있네. 아 근데 맛있다. 어, 어, 맛있네 진짜. 맛있다. <웃음> 좀 퀄리티가 있어. 동물 참치에서 좀 배워야겠네. <웃음> <웃음> <와, 웃음> 스타트가 좋네. 스타트가 어, 좋아. 아, 좋아. 아, 어. 두 번째 거 갈게요. 두 번째 거다는어 칠리의 절인 한치. 제 생각에는 한치. 어, 한치? 어, 오징어가 한치죠. 조그만, 네, 한치. 조조 오징어 한치, 한치. 한치. 한치가 이제 한국에서는 술한잔로밖에 나는 안먹어 한치는 대충한주 많이 먹죠. <웃음> 아. <한치. 웃음> 아, 색, 아! 굉장히, 굉장히 자극적이야! 굉장히... 응! 음. 되게.. 선생님도 내 색깔이 되게 자극적인 생각을 했는데? 아이거두 번째 만에.. 민호 덩치 큰 만큼.. 아니야 아니야..잠깐만! 아니 왕몬이야.. 아니야 아니야 너너 먹어! 제일 중너너 먹어! 일단 먼저 맛보고 맛보고! 맛보고! 땡땡! 이거 밥이랑 이렇게 먹는 거 맞지? 나 밥이랑 먹어야지! 왕주왕고 왕풀어 주고. 어, 엄청 많이 들어있 <웃음> 이것 때문에 아까 놀랐어 대왕 오징어 새끼만 아니 이게. 음. <웃음> 이거는 음. 번기? 어, 어, 어, 아. 어, 어. 일단 작은 걸로 먹고. 자, 먼저 먹고 먼저 좀 먹고. 먹고. 네. <웃음> 상상, 진짜 상방이잖아. 어. <웃음> 약간 처 서문미 소이야 아, 이거가 먹어 볼까요? 먹어 볼까요? 예. 시 네. 어. 그럼. 아, 먼저 얘기해. 먹는지는 걸릴 것 같아. <웃음> 근데 딱 진짜 오징어 맛 그대로. 그러니까 난 괜찮아. 어, 나도 괜찮아. 근데 칠리는 전혀 아, 어. 맵지는 않은데 맵지도, 맵지도 않고. 맛이 약간 매콤해. 약간 어, 맞아. 그런 건 있는데. 약간 칠리 소스 인는 사실 모르겠어. 먹. <웃음> 뭐? <웃음> 먹을까요? 먹어. 아, 다다 다 먹겠습니다. 어. 아 이건 쎄다 쎄 쎄쎄쎄쎄 진짜 한치 맛이 진짜 느껴져 진짜 한치 그냥 한치에 밥 아, 먹는 어, 거 같아 아니 근데 전혀 비린내 비리, 비린내 안 나고 그냥 어. 맛있어 그냥 아, 오징어 맛이야 오징어? 오징어 근데 되게 마주쳤을 때좀 당황스럽다 이거 어? 아니, 아니 이게 색깔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아요 색이 색이, 색이 칠리라고 해서 약간 빨간 이게 칠리여야 되는데 첫 번째 야, 아마 먹물을 싸대가지고 그런가 내가 먹을 때. 자 그러면은 음. 세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구운 장어인데 발효시킨 콩, 검은 콩이랑 같이 한 거래. 요 음. 장어는 많이 먹죠 한국에서도. 일단 스템미나 음식이니까. 아그렇 아, 그렇지. 장어 많이 그쵸. 구워서도 먹고. 여기 이제 꼬리 부분도 있을 거예요 꼬리. 나는 <웃음> <웃음> 아, 꼬레 안 먹어도 돼. 오. 아 콩이 거 콩? 아 콩이야 콩콩 아까 베이키드빈 써져 어. 있었어. 이거는 되게 어, 비주얼 비주얼! 오, 장어 뼈도 이렇가 대만 통조림이 약간 거잖아. 되게 이렇게 토막 내서 들어있네요 어? 되게 되게 어, 깔끔하네 다진, 아, 아, 다진 게 아니고 다진 게 아니고 이거는 첫 번째 일탄에서 받았던 냄새가 나네 음. 이 닿네 이거 대만 음. 통조림 초기에 그 단내 있잖아 짠는데짰는아 어, <웃음> 단내 <닿네? 웃음> 아니 짠내. 아, <웃음> 짠내인가 아닌데? 음. 근데 약간 그 발효시킨 그런 느그 약간, 어, 그 좀, 그 약간 그 나고. 게스 냄새가 좀나 발효시켰던 발효시킨 어, 음, 약간 음, 그런 음. 약간 코를 찡긋하게 하는? 한번 맛보겠습니다. 음. 음. 오. 음. 음. 음. 소스가 괜찮아. 소스가 좋아 진짜. 약간 대리약디 느낌도 나고 음. 소스 자체도. 아 이거는 좀 매콤한 맛이 확실히 나. 음, 맛있다, 맛있다.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인 거 같은데. 새로운 맛이야 이거. 음. 이거 고추장지 말고는. 다 새로운 맛인데 이거 너무 새로웠어 이거 한 씨는 <웃음> 자네 번째 거는 김 빵에 발랐 아니 음. 이게 내가 호주에 있을 때 먹어봤었는데 음. 잼 같아요 약간 진짜 잼 느낌이야 아한번 그래? 보면 알거 같아 잼 비주얼은 또 약간 아 잼잼잼 이게 이거 <웃음> 뭐 이런 거가 음. 약간 그.. 우리 매생이.. 아 이거는 매생이.. 아, 이건 안먹고도 짜다.. 아, <웃음> 진짜 이거 바다 내가 난다.. <웃음> 대만이 썸나라잖아요.. <웃음> 아 근데 이거는.. 바다 향이 난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약간 소스 느낌.. 같아. 이거 밥이랑 먹는 거뭐 발라 먹는 거야? 아니 밥이랑 아, 이렇게 먹는 거야.. 김이랑.. 아.. 죽에.. 아, 아. 김 좋아하지.. 김, 김은.. 아, 김은 진짜, 사람은 아, 김 출한 사람 없지.. 김.. 진짜.. 김이 왜 김인 줄 알아요? 왜요? 이 미들 하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로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이거 나무 위키 같은데 한번 쳐보세요. <웃음> 김이 어, 왜또 김이 또 김이냐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김이야. <웃음> 진짜요? 어? 진짜라니까. 근데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김뭐 성환 뭐, 뭐 김범기수도 있는데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서 김이야. 진짜로 이거 진짜입니다. 약간 백문백답 그런 방송에서 아 그래 아 그래 이 비에서 본기억이나 진짜로 아 그래 김, 진짜로 어, 진짜. 그래 둘다 지망대로 지었네김씨 진짜로 김치성을 가진 사람이 음. 김을 처음에 개 재배를 해서 김이라고 부르는 거 진짜로 아, 아, 진짜 아. 그 김치성 김치성을 가진 그분이 어, 만든 어, 만든 김어 너희 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 짜다 아응 어. 음. 근데 생각보다 안 타요. 나는 확올줄 알았어. 이제 그 바다의 향은 확 붙어져. 대장면은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응. 응. 잠깐 쉴래. <웃음> 아그 <그건> 아니고. <웃음> 어? 음. 아 바다 맛있네. <웃음> 음. 아 근데 어떻게 배치를 잘했네. 음. 강약 중강약. <웃음> 강약 중강 <웃음> 강약 응. 강약 응. 약 이거 이제 입맛이다 다르니까. 나이 맛에 받고. 이거도 안 먹고. 장어. <웃음> 아, 이고 제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 진짜. 이거 이 이거 진짜 이제 진짜 인정, 인정해야 되는데. 어. 아, 진짜. 이거 나 좋은 사람들 이거 한통 사면 죽을 때까 <웃음> 먹을 거 같아. 자, 요거. 어. 위성. 음. 이건 튀긴생선이라고 하네요. 튀긴생선 위성? 위성? 위성? 이 돈도 제일 크고, 아, 예뻐, 제일 크고 그래. 어.. 예뻐! 그리고 색깔 너무 많아 아, 아, 이거.. 어, 웬일이야? 이거 이거. 맛도 좋은게 어? 원래 까기도 어, 좋 어, 어! 어? 나 이거 본거 같아 이런거 어 보여줘 현재는 고기꺼였어 어. 그치! 난, 난 이거 어. 먹어본거야 어. 어, 근데 현재는 거기였고돼지거기였고아 이거 아, 고기였구 저는 돼지고기로 음. 먹어봤어요 이거. 음. 냄새 한번맡아봅시요아 이거는 뭐 <웃음> 말린 생선 말린 생선 뭐, 말 뭐. 냄새가 확실히 안에 나 생선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응 타러스 약간 음. 우리 어릴 때그 프레이크처럼 완이게이 애기들 밥안 먹었을 때 먹어. 그 어, 어. 음. 음. 음, 아, 뭐. 푸린이 고 근데 음. 단점은 이2 0년전 그도 약간 톡톡, 20, 그 톡톡 한게 좀. 음맛있다 근데, 아, 어. 근데 아, 입맛 없을 때 오늘 어, 먹으면 요때 하나할 때. 짜지도 않고 진짜 이딱 좀. 5개를 먹어봤는데 일탄에번개씨가 없잖아요. 일탄에는 밥반찬이었는데 네. 그때는 다 괜찮았어요. 호불호가 심한 거없었요 호불호가 아니고 뭐라 그래? 매물매라 음. 그러나? 불호인 <웃음> 음. 거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생선을 워낙 못 먹어서 아. 진짜 좀 아쉬운데 근데 맛있는 거 맛있어. 이거 진짜, 음, 어, 진짜 음, 맛있어. 괜찮은데? 이거 진짜 맛있네. 음. 이거 대만에서 1년에 한 500만 개 팔리죠. <웃음> 대만 사람들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잘, 예, 잘 먹는다 맛있는 거 <웃음> 우리는 근데 통조림 먹는다 그러면 대부분 참치 아니면 참치면 뭐 꽁치 통조림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어침 이런 거같 우리 한국 음식은 되게 극과 그 극이잖아 이런 게 이렇게 바로 어, 통조림 네. 까 가지고 <웃음>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그 참치 그 마일드 참치 그냥 <웃음> 동원 참치랑 동원 참치. 뭐 거기서 나오는 뭐야채 그 야채 참치, 고추 참치, 뭔 짜낭 그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되게 대만 한 다양하게 진짜 다양하다 저는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이 괜찮은 삼인방 중에 뭘 딱히 집기가 좀 쉽진 않은데 요거 좀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저는 요거 장어. 그리고 저는 이제 음. 제일 음. 맛있었던 거는 좀 제일 익숙했던 요거. 아. 그래도 그래도 제일 익숙했던 맛. 음. 요것도 괜찮았는데 음. 요좀 떡더블한 맞아 똑똑한 맞아. 떡밥 아. 맛이 있고, 어. 조금 조금 이거는 그래도 진짜 제일 고추장치 가까운. 어. 맛. 그치 그치. 저는 요거 원픽입니다. 음 저는 장어가 아 입에 들어가는 순간 괜찮더라고 맛이 양념이 맛있었어요. 이게 나이가 서른 꺾이면은 이런 스태미나 문제 좀 창해 되긴 한데. 봉우 씨 올해 서네요 올해 서른입니다. 아 이게 관계도 이제 컸어. 아 그래가지고 꺾이지 않았어. 자연스럽게 <웃음> 가게 되고 여기 뭐 여기 유분남 워낙 든든. 아, 네. <웃음> 어, 장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아, 장어 필 주면 안 돼. 제일 가제 맛있는 거. 아 맛있는 거. 거. 제일 맛있는 거 입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섯 개 어, 먹어봤고 다음에 이제 무조건 대만에서 고기 통조림 먹을 수 있기를 응 음? 아니 대만 가면 통조림이 아니고 이제 먹어야지 진짜 당연하지 자 그러면 은 저희 이번에 통조림은 여기서 마치고 예,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왜이게 힘이 <웃음> 없어 아, 나 아까 3시간 아 잠깐만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야. 이것도 대만 <웃음> 통조림 아, 이게 왜... 음... 이거. 아, 니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진짜 <웃음> 미끌 미끌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